하이, 굿,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7절대 도전 깨기에서, 다음에 시나리오 때문에, 공불 때문에, 코인다이언한테 한번 진것 빼고는,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에스카이님한테 지는 거야요 <웃음> 어,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개성에서 공격 관련까지 깎아내는, 리 적군의 방어관련 깎아서 우리가 세게 때리는건 알았는데 한턴 동안 공격관련 1 5도 깎는게 어느정도인지 내가 체감을 못했어 하여튼 PVP에서 싸울 때는 막 시작하자마자 때리고 이러니까 근데 한 맞아 봤을때 로멜의 풀카운트를 꽉 맞았는데 안죽더라 그걸 안 죽고, 로멜의 삼성? 벅, 벅, 벅 때리는데도 이게 치명이 잘안 터져요. 공격 관련이 깎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단한 맷집까지 겸비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스티벌 도장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페스티벌 도장 그 첫번째 패서가 나와있습니다. 패서가 지난번 비델리랑 싸울 때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건 모른다. 일단은 브리닐드가 지금 우세속인데다가, 어, 패도 사기쳤네. 패도 사기쳤네. 자, 패서가 지난번엔 지가 사기를 치고 시작했는데, 이번에 쭉쭉 쭉 지가 사기는못 쳤어요. 자, 삼성으로 쑤시는데, 이게 지금 브리힐드무서운거는 방어 관련도 15포 깎았다는 거. 퍽퍽퍽 75,000 75,000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맞을 때는 뭐다? 맞을 때는 공격 관련도 15포 깎아 놨다는 거. 퉁퉁 쭈쭈쭈 6만 8천 밖에 안남았 지난번에 뭐, 비델리가 맞을 때한 8만 8천 이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내 기억에. 거기에 비하면 대단히 좀 맷집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좀덜 맞는다. 딱 15%만큼 덜 맞는 느낌이에요. 자, 3만 1천 터트리고 있고요. 자, 패서은 필살기 대치 상황인데, 필각도 있지만 필살기 삭제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죠. 필살기 나가는 거랑 필살기 견제까지 다 되기 때문에 이게 나가는 게 법칙상 맞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필살기 삭제. 붕 구성하면서 자브린드 입장에서 좀 당황했어요. 어 내가 이 정도 쓰셨는데 제가 피가 저 정도는 많다고 이렇게 좀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알아차렸나 알아차렸나 <웃음> 내가 세다른 걸 알아차렸나 2만 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일 플라워. 죽, 지르는데, 3만 1000. 계속 야금야금 때리면은 신부부린이 또 이기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삼성이 붙어가지고 삼성기가 나가게 됩니다. 디버프 스킬만 사용 가능하고, 랭크 2 이상, 랭따 있겠고, 어, 이거 상당히 괴롭힐 수 있어요. 쭈쭈쭈. 야, 이게 페스티벌 도장의 무서운 점입니까? 자, 잠깐만. 아! 나 이게 지금 왜 그런가 했다. 지금 디버프가 하나 들어왔는데 하나가 성물 때문에 삭제됐어요. 그래서 스킬이 나갈 수가 있게 된다. 와! 나 이거 왜 스킬 쓸수 있나 이랬는데. 와, 이게 이 바로 이 성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패서 쪽에서는 이 성물이 이제 자기 피사기 같이 찼을 때 공격 관련 25%가 올라가는 엄청난 것 때문에 꽝! 하면서 이런 정도. 5만, 그래도 5만 0 0 이렇게 나가게 되겠고요. 카드는 다 삭제되고 있습니다. 차크닥 붙고 있고, 차크닥 붙고, 오, 삼성 붙였다 삼성 붙었는 자 갑니다 샴페인 따기 샴페인 한잔 하세요 박 치, 치, 치는데 칠만 나오고 있고요 전사인데 칠만 나오고 있고요 패서가 진짜 엄청 잘해줬거든요 아 필살기 대치 상황이군요 그래서 필살기 사용 불가를 걸게 됩니다 쭉. 이렇게 필살기를 못쓰게는 어? 오, 잠깐만 여기 공포에 질려버렸어 방금 필살기가 버프스킬 사용 불가능하고 그 다음 랭크 2, 2 이상 스킬 사용 불가능하는 디버프가 두개가 들어갔어 근데 그거 하나를 지웠기 때문에 필살기가 나갑니다 우와 와나 이거 소름인데 진짜 이거? 야얘 선물 나 되게 찌밥으로 봤거든 선물 되게 괜찮은데요 여러분? 디버프 여러 개 걸렸을 때 되게 좀골때리기 디버프가 없어지는 수가 있어? 변수입니다 변수 와 야, 생각할수록 놀라운데요 생각할수록 놀라운 신부 브린힐드가 페스티벌 도장을 깨러 왔습니다 난 솔직히 페스티벌 도장급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자 삼성 찌르기 붙었어요 패까지 잘 나오네 오늘 자쇠 신부 입장 꽉꽉꽉 꽉, 꽉 들어가고 있게 사반사천 역속인데 사반사천 나오고 있고요 자 마가를드 투투투 쪽쪽 좀. 야, 벌로필 살기라고 자, 마가리드도 지금 이제 패는 사기는 친 가운데. 요거 잠깐만요. 싸라라꽝 6만. 역시 유, 역속이고. 어, 또 치명도 안 터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삼성 나가게 되고요. 스티그만의 승리를 끄이다 두두둑둑둑. 쪽쪽 35,000원 그러면서 필살기를 만든 마가류드입니다 지난번에 이 시나리오로 비델리도 막아낸 게마가류드입니다 쫙쫙쫙 했는데 자이 필살기 한번 봅시다 근데 공관, 공관도 15% 깎여있는 상태라 가지고 어떨는지 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뿡! 9 3 8 4 0 자, 그런데 차단이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어쩔 수 없죠 AI 법칙상 그냥 웨딩 리셉션이 나가는데 약점이 안 터져서 똥딜이 나올 예정입니다 똥딜! 자만 삼천. 이거는 차단 안 들어왔으면 진짜 범나 세게 들어갈 뻔했어요. 자, 자 이것이 패스 도장이다. 패스 도장. 자, 아일 플라워 아, 수식이. 오, 오, 오. 많이 안 쬐죠. 돌진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차단을 당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오야 이거 잠깐만요. 나는 지금 그래도 지금 뭐가 마가리도 이기는 쪽으로 지금 흘러간다고 생각했거든. 아닌 것 같은데? 겁나 모를 친구다 이 친구. 야 이게 페스티벌 페스티 캐릭터도 아니고. 와아 그러나 설레발 5만 9 0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피체한거 봐봐. <웃음> 야자 삼성 우선 시대는 이걸 어브레스 오브 블레스 삼성. 자 다시 피살기를 만든 마가리도 쭉쭉쭉 간데 1만 천밖에 안 나오.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버프 올라간 상태에서 가는 거라 이거 이거 못 견딜 것 같은데요. 슉퐁 와, <웃음> 자 계속해서 들어가는 페스티벌 조장 A 선멜이 나와 있습니다. 선멜 입장에서는 어, 신부 부린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성빨도 속성빨이라 가지고 아일 플라워 쭉쭉쭉 찌르는데 원래 이러면 자기한테 디버프 하나 와야 되잖아. 그거 바로 지압볼 걸. 아 바로는 못 지운다. 지턴 될때 지운다. 그지? 자 이렇게 되면 와 이거 쓸수 있어요, 근데. 아! 22,000, 2 2 0 밖에 안 나오고, 아직 버프 한개라가지고 어, 거기다 공관도 15% 깎였고, 어? 잠깐만, 이거 어? 디버프 왜안 지어졌지? 자신은 디버프 효과 한개 아, 한개만 걸리면, 아, 미안하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 언제 어, 겁나 혼나겠네. 너무 뭐 혼내지 말고, 아, 한개만걸릴게두개 이상 될때 하나 지어진다는 거지. 아씨 겁나 헷갈려, 진짜. 뭐가. 미안해, 형님. 너무 헷갈려, 형님. 확! 신메일에 자, 근데 16,000 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자, 선메라, 선메라, 너 이거 견딜 수 있나? 간다. 시러러러러! 계속해서 12만 5천. 자, 계속되는 다음 싸움은 꼬머리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브리닐드 승률 나쁘지 않아요. 페스티벌 도장 와가지고 한 번쯤 앉이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잘 없거든. 어, 그 무서운 비델리도쳐 맞고 시작했는데 어. 지금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 자, 5만 천 나오고 있고요. 자 1인기로 르렁 쭉쭉쭉 치는데 3만 4천 나쁘지 않습니다. 자 꼬머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디버프 두개 걸려 있는 게 되게 짜증 날것 같아요, 그죠? 계속 걸려 있잖아요, 이 디버프가. 흠, <웃음> 난 디버프를 계속 거는 사람이지. 자동으로 걸린다고. 자 4만 7천, 이 브레이크까지 간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한방 들어오거든. 탕 치는데 2만 4천밖에 안 나오고. 자 이거는 뭐 필살기 가도 브레이크에 가로 막혀서 죽이지는 못하겠네요. 그거 아니었으면 끝났다 이거지. 팡 치는데, 아, 40% 브레이크, 54,000이구나. 아, 이 정도 브레이크에 가로막혔고. 자, 꼬마 를필살이 갑니다. 퉁, 같... 스크당 37,000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꼬마라, 이거 왠지 시나리오가 좀... 상당한데요? 거의 피델리 수준 아니에요, 지금? 피델리 급이야. 빡! 야 삼성 붙었고요 갑니다. 자, 샴페인 한 잔들. 하세요차크아 샴페인 먹다가 죽어도 나는 몰라요 러면서자 계속되는 매체에 갓킹이 나와 있습니다 실은 비데리 할 때는 갓킹이 아무리 긴장감을 못 줬던 느낌인데 이번에좀 다릅니다 갓킹이 내가 해결해 볼게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지금 자 해결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뚝뚝뚝 찔렀는데 산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자 셔스티폴 척척척 호도도도도 도 자, 22,000밖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게 공격 관련 15% 깎가 있다는 게 되게 큰것 같은데요, 진짜? 그 디버프가 계속 걸려 있다는 게이 캐릭터에 어느 정도를 그냥 고자로만 아줌마 어, 어느 정도를 칼집을 내놨네, 애를. 성능이 제대로 안 나와, 그지? 그게 신부부리는 무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3대3 싸움에 또 생각해 봐봐. 상대의 덱들은 계속 공간이 깎여 있어. 그러나 킹이 한마디 하죠. 자, 우세 속에서 이 핵폭탄을 네가 받아낼 수 있을까? 받아낸다. 야, 이거 봐봐. 이, 이르다니까, 이게? 로메의풀 카운트를 받아낸 게우연이 아닌가 봐. 꽝! 저 2만. 오막이 워낙 탄탄해서 그랬던 거고. 자, 갑니다. 자, 그러나 갓킹이 이번에야말로 지키겠어요. 이번에는 내가 그래도 이긴다. 이런 느낌을 약간 좀 스스로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긴다. 이거는 이러면서. 차 크닥! 42,000. 42,000. 자, 각킹 여기서라도 자존심을 되찾아야 돼요. 에, 피델리한테 너무 그때 자존심이 좀 무계졌거든. 자, 수식이 들어갑니다. 쭉쭉쭉 자, 야 역시 보막을 계속 치니다 야, 이게 각킹이지. 아. 어. 자, 이게 각킹이다. 허ドドドドド 자, 만사천 나오고 있고요. 자, 1인기. 어, 야, 각킹 어. 이기네요. 어. 아. 결국 신부린이 아무리 상대의 공간을 뭐 15퍼를 깎아 놓고 했다지만은 이번 핵폭탄은 아무리 칼집이 나있서도커집니다 자, 계속되는 싸움, 페스티벌 다이어리 나와 있는데요. 이게 또맞짱이 절대 강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무리 신부 브린이라 할지라도 요거를 이길 수 있을지. 아... 지난번 비델리조차도 뚫지 못했던 그녀이지요. 뒤로 갈수록 더 세지는 그 무지막지한 모습이 굉장하거든요. 콩크당 23,000. 신부 브린 입장에서는 빨리, 피사기를 빨리 어떻게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끝납니다. 근데, 필살기도 그렇게 쉽사리 허용하는가? 쉽사리 허용하지 않는다. 어? 카드 붙겠다. 이거 붙겠다. 착각 붙었다. 야, 이게, 야, 신부부리나, 너 이거 영광인 줄 알아? 이거 너 잡으면 영광이다, 진짜.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다, 이거. 싹! 와, 못 죽이네. 이게 예, 8만 천 봉을 돌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맷집이 이렇게 좋다. 자, 이거는 필살기가 나가게 되는 게 맞겠네요. 필살기 갑니다. 오! 어, 크당, 75,000. 요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고. 근데, 피사... 근데 피가 거의 다 찼어요, 다이앤. 어. 어. 이제부터 다이앤은 시작이거든. <웃음> 신부부리나, 다이앤이라는 언니는 말이다. 천천히 달아오르는 스타일인데,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너는 지금 이미 힘이 빠지고 있을 거야. 그지? 렇너 큰일 났다. 점점 더 딜도 세지고, 꿍! 와, 73,000 나온다. 이제 끝났다. 거의 뭐 결론이 났다. 끝날 수도 있어요. 다이히 진짜 맞짱, 맞짱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진짜 이거는 째바리가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났습니다. 에이? 자, 계속해서 마지막 결투가 되겠습니다. 암맬이 나와 있습니다. 오, 근데 패를 사기를 쳤어요. 하, 빵, 빵 찍는데 36,000. 자, 패를 사기친 신부. 오, 이거 신부 이게지도 모른다 이거. 셔, 복복 복. 자 59,000. 야 이거 안메라 이진거 같은데? 빡 빡. 안메라도 퍼프가 많이 쌓여야 센 거지. 안메라 견딜 수 있니 이거? 오 어, 견뎠다. 야 79,000밖에 안 나왔는데? 모르겠는데? 나 모르겠다. 자 모르겠다. 셔. 또 견딜 것 같아. 어, 야, 어, 야, 터지네. 뭐 계속 못 맞추겠나. 야 누구, 야 누구 마음대로 살아 이 자식들아. 자 이렇게 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신부 브린힐드는 아, 페스티벌 도장이란 곳이 이런 곳이구나 정도를 느끼고 아, 하차를 하게 됩니다.